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재료관리, 조리, 배식까지 책임지는 급식 안전관리지원과 함께 우리 어린이들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춘 식단을 제공하는 영양관리지원은 물론 식품관리 전문가가 직접 급식을 관리하고 안심급식 환경을 조성하는 어린이 성장을 위한 최고의 위생영양관리기관이야 궁금한 게 많다고? 뭐든지 물어봐 우리가 모두 알려줄게 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연사서6회 센터영양사가 어린이급식소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급식소 위생상태 점검, 안전관리, 영양관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순회 방문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을 먹는 어린이와 급식을 제공하는 원장, 교사, 급식을 만드는 조리원 모두에게 위생과 영양관리 맞춤 교육을 실시합니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밥 먹기 전손 씻기 교육, 편식하지 않고 음식 남기지 않기 등의 교육을 통해 부평구 어린이들의 식습관이 개선되는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순회 방문지도 이외에도 부평구 어린이 급식관리센터는 텃밭 가꾸기, 체험관 교육, 요리활동 등 어린이 건강한 식습관 프로그램과 조리원 특강, 조리원 레벨업 프로그램 등의 급식 영양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더 나은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식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성장 발달에 맞춘 식단과 레시피, 가정통신문과 위생영양정보자료 등의 전문 정보자료를 제공합니다. 급식소 수준 격차 차이를 불러왔던 식단 임의변경이나 적정 염도 배식량 준수사항, 위생관리 수준 등 급식소 간 영양관리와 위생관리 수준의 격차가 감소됐습니다 또한 2015년 당시 3개에 불과했던 영양특화 프로그램은 8개로 2016년 두 개뿐이었던 위생특화 프로그램은 일곱 개로 확대되면서 어린이 식생활 수준 개선과 조리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부평구 센터의 편식 감소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들의 채소 선호도 향상과 채소 섭취량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점인데요. 더 나아가 깨끗하고 건강한 급식 환경을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를 자체 개발해 엄마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급식관리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센터의 새로운 소식을 발빠르게 받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검색창에서 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검색해 플러스친구에 가입하세요. 네이버 카페 부평 슈퍼맘을 통해서도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안전한 급식을 통해 부평구의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